세상 노라는 수많은 사람 중 스쳐지나는 아무도 아닌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웃어여만 하 지 않더라도 널 바라보는 걸 모른다 해도 내 마음이 너에게로 가니까 나 혼자 널 사랑하고 이별하고 혼자 널 기다리고 보내주고 너만 다 시작게 되는 날도 차마 넘보기 못해서 혼자 웃다 또 혼자 고맙 yeah. yeah. yeah.